이 근데 이런 건또제 전문이죠. 13일까요? 버는 <목소리> 이걸로 끝내잖아요 없네 그렇죠? 밖에 없네 아무리 봐도 수3일서밖에 없는데? 버치 점프 어? 어? 저도 뛰겠습니다 오 야, 나 무서워, 어떡해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와우! <목소리> 생각보다 이게 빠르네 <웃음> 수고하있습니다 화이팅! 와 사랑해요 두마로 멸치게 힘내자, 파이팅 멤버들, 사랑해요 저희도 함께 밥이다 진짜, 진짜 맛있어 보여 그냥 부먹도 난 나름 맛있는 거 같아 저는 부먹파예요 아, 진짜? 난찍먹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내야 돼요, 저희 자, 여러분,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아, 네. 네. 그럼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딱 알맞게 먹은 거같아데더시으면겠 네. 네. 딱딱 배부를 정도로 네. 먹은 거 같아요 네. 자, 저희 아까 이동 소도화의 주의 파티 이야, 신겠다 싹쓸이 하자 와, 20개짜리도 있어요 와, 좋다 근데 맞출 수 있어요? <웃음> 가능, 가능 그럼 저희 첫 번째 게임하로 들어가 볼까요? 각자, 자기소개할까요? 저는, 레고 닝스에요. 나도 해줘, 나도 범경이야뭐 있죠, 또? 활 쏘는 친구 누구 지뭐 아, 뭐가 있지? 그... 바보 운달 잘 쏘지 않아요? 바보 운달? 그 바보를 빼서 범겨 운달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처가 있으니까 범춰 해요, 범처범범 안녕하세요 범춰입니다범춰 범쳐. 자, 저희 다 끝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총 25발 쏠 건데 네 어떻게 5발 공평하게 쏘시겠어요? 일단은 한 발씩 쏴볼게요 네세 발씩, 세 발씩 세 발씩, 아, 세 발씩. 한한 발씩 뭐? 쏘면 너무... 오케이 그럼 먼저 세 발씩 한번 쏴볼게요 누가 먼저 쏘실래이 아, 순서대로 가죠, 그냥 야, 범쳐 아, 자신 있어? 잠시만요 아니, 나부터 해줘? 저부터 할까요? 네, 형부터 해요, 형부터 해요 라 그래. 로빈, 지은! 로빈, 지 로빈, 지은! 보여줘요 <웃음> 아안 되겠다. 기대지 하나도 는다야뭐 <웃음> 먹고 싶어? 많이요? 꽃등심에 꽃등심 포도알 20개. 꽃... 고기 많, 많죠 꽃등심만 25개 맞추자. 야 앞다리살 50g 일단 한번 싸볼게. 아 좋아요. 처음엔 몸풀기로. 오야잘 아, 쏜다. 야, 로빈 야 지은! 로빈 지은도 멋있어 잘한다 <웃음> <웃음> 음료수, 음료수 우리 손맨 끝 음료수 그런 말이 있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오, 잘한다 잘한다, 야, 꽃등시 가자 <웃음> 야, 로빈그춘 <웃음> 거기서 스물 다섯 발다 쓰고 오세요 모빈춘 <웃음> 야, 정확도가 정확하다, 되게 <웃음> 아, 뭐야 야, 두 개나 싼데 그거 하나 못 맞았단가 아, 뭐야, 나는 좀더 맞았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웃음> 잘했어, <웃음> 잘했어, <웃음> 잘했어, 잘했어 범초 고등심 고아 범초 범초. 오 좋아. 강정상. 강정상. 저 노린 게 아닌데. <웃음> <웃음> 제가 내가 내을 <웃음> 바로 맞췄어. 너무 쉽죠? <웃음> 꽃등심 맛있나? 어, 꽃등심 맛있... 제일 좀 비싼 거죠. 살살 먹죠. 네. 야, 꽃등심. 꽃등심은 포도알 20개예요. 와,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괜찮아. 괜찮는데 아깝다. 약간 우조준에서 쓰면 되겠는데요. 야, 꽃등심 한번 더. 오케이. 오, 좋아요, 꽃등, 좋아요. 오케이. 근데 이거 못 맞추면 너 짤이야. <웃음> <웃음> 극복. 고 아, 아깝다. 야, 귀, 귀가 날라는데 아. 바빈, 바빈! 수빈아수빈아인밥이치빈아 김치 오케이 바빈 <웃음> <밥인>, 멋있다 멋있다 <웃음> 아멋있 우리 맞아거아니빈아 바빈아! 치빈아바 우와,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좀더 아래 하면 되겠다 감 잡았다, 애들 걱정 마 진짜 아깝다 <웃음> 내가 김치 따준다 김치 오케이, 김치 <웃음> 언제 싸요? 쌌어요? 아직 안 쌌죠? 아, 아직, 아직 안 쌌죠, 나 이제 두분 짠다 오케이 자 앞다리 살쌀 쏠게요 네할수 있다 할수 있어요. 파이팅. 오른쪽만 아니고 왼쪽도 봐야 돼. <웃음> 오른쪽만 아니고 왼쪽도 봐야 돼. 아, 진짜. 그러니까 못 맞추지. <웃음> 아, <웃음> 윙크를 하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은근히 헷갈려요. 이거 헷갈려요, 저는 야 이거 봐, 아, 나왼 죽는 강아니까 이제 된다, 그지? 맞았네. 한번더 해볼까? 한번더 해볼까? 어, 괜찮아. 아니 아니 아니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아, 잘했어. 아 무리 안 해도 돼. 아알겠어 솔직히 말해요, 형이 노린 앞다리살이 저게 아니라 이거였어. <웃음> 야, 야, 태모 맞죠. 딱딱 <웃음> <태모가가. 웃음> 거였지. <웃음> 맞아. 야태현아 네. 일단 부담 갖지 말고 앞다리살 하나만 하자. 야, 1인분 가져가자 일단 제가 뭐, 맞추, 뭐 맞추려고 시도했는지 얘기를 안 할게요 오케이, 어, 오케이, 그게 나, <웃음> 그게 괜찮아 자, 태몽 가자 <웃음> 꽃두심 안 맞았어? <웃음> 안 맞았어 그세 발이 다 아슬아슬하니까 그거 합쳐서 하나 어때요? <웃음> 아, 근데 <웃음> 꽃두심 주변에 있는 활좀 뺄까요? 제 세트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할수 있어요 태몽. 태연 나 믿기지 않겠지만 아깝지도 않아 그냥 해. 내 <웃음> 오케이 음료수 어디 있어요? 야 무섭다 다혀 있는 저기나가 물도 못어 음료수 마시게 음료수. 아 그래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맞춰라. 그냥 음료수 하자. 야물빼라도 채워야지. 그렇죠. 나 저것도 못맞추면 알지? 근데 어차피 열발더 있잖아요 이거. 음, 그체지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태몽 그렇지 레고링스입니다 저 레고링스 레골닉스 보여주죠 레고링스 앞다리살앞다리살앞다리살 앞다리살 좋아요 어음음이가막 우는데? <웃음> 아, 멋있었다. <웃음> 자, 저기 맞추기는 힘들겠다. 뉴스 <웃음> <음료수> 맞추려고 했구나. <웃음> 여러분, 우리 정색하지 말고 웃어줘요. <웃음> 야, 게임이잖아요.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다이 화이팅, <웃음> 화이팅. 야, 음료수만 몇개 <웃음> 네. 잘했어, 잘했어, 저, 음료수 있어야지 저 애초에 목표가 음료수예요 맞아, 음료수 있어, 이제 나, 고기 이제 고기 야, 먹자 음료수, 이제 고기 먹자, 고기 오케이, 앞다리 살 맞출게요 근데 나 목살도 좋은데 오케이, 목살 맞춰볼게 저만 믿으세요 <웃음> 야,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웃음> 야,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저 애초에 음료수 맞추려고 했어 다 합쳐서 열번 남았어요. 저희 앞에 줄에서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두 발씩은. 여기 앞에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부터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발씩 쏘죠. <웃음> 야 안전하게 가자. 그래 안전하게 가죠. 그래요 큰거 먹어요 큰 거. 야 그래도 1리터다 어? 음료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 나는 <난> 루빈 <로빈>, 준드. <웃음> 어, 파이 오, 야잘 쏜다. <웃음> 음료수 음료수 <웃음> 음료수.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오, 야, 와, 자, 잘 맞습니다. 아. 감동적이야 형 앞다리살로 우리 앞다리살 다 먹어버리자 <웃음> 아, 일단은 야, 배 터지면 먹긴 하는데 양이 돼야 되니까 야, 목살 좋아한다고? 네, 저 그렇죠? 목살 좋아해요 목살 좋아해요, 목살 포도와 목살 드세요 아, 근데 바람이 지금 많이 불거든요 바람은 <웃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요! 야! 요! 야! 굿 뭐야? <웃음> 오른쪽 눈이 아니라 왼쪽 눈. 아. 아야. <웃음> 아, 그냥 편이 이번 할수 있을 것 같아. 야, 없대요. <웃음> 소시지 먹고 싶나? 소시지? 나는 맥주수가 좋다. 나는 맥주수가 좋다. <웃음> <웃음> 오케이, okay, 2.5L <웃음> 한 발은 연준이 형한테 줄게요 okay. 연준이 형, 소세지 소세지 음료수는 충분하죠, 이제? 아 소세지 못 맞출 거 같은데? 음료수 너무 좋다 야, 야나 앉아, 김치 한팩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볶음김치, 볶음김치. 요! 요! 요! 와 아, 잘한다. 야, 야. 맞췄어? 어 맞췄어. 열. <웃음> 근데 뭔가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좀더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있겠지. 응. <웃음> 그쵸? <웃음> <웃음> 야, 망했다 오늘 아우. 저녁 식사 역대급으로 빨리 끝나. 야겠 야, 살지고 좋다 <웃음> 저희한테 다섯 발만 주시면 <웃음> 다섯, 다섯 발을 빨만. 주시면 자, 여러분, 한 발씩 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 한 발씩 더 드리는데 <웃음> 여기 나와서 쏠게 <웃음> <진짜 이건 웃음> <진짜. 웃음> 자존심 상해 근데 나 그게 더 어려울 <웃음> 것 같아 <웃음> 근데 서 여기까지 할게요 아, 알겠 네. 이게 더 어렵지 않아? 여기로 갈까요? 자존심 상할게요, 아, 존심상할 그냥 자존심, 아예 버릇에 이렇게 개 해주세요 <웃음> <웃음>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할게요 나 앞에서 못쓸거 같은데 여기서 사도 꽃둥실 못 마실 거 같아 나도 저거 말고 그냥 큰거하려 <웃음> 이거 못 맞추면 너 진짜 꽃둥실 먹고 싶어? <웃음> 네 바로 사줄게 <웃음> 딱못 맞출 거 같은 느낌 에이, 맞춰요맞춰 아이씨, <웃음> 맞네, 이거 내가 쓰는 애인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가까워지니까 뭐 거리를 못 찍겠어. 충격적인데, 약간. <웃음> 야, 멀리 있었을 때보다 더운 나갔어. <웃음> 형, 목표 뭐예요? 어, 일단 말안 할게. 오케이. <웃음> 어, 갈매기살있는 지금. 기룩기룩. 갈매기. 어, 왔다. <웃음> 어, 왔다. <앞다. 오. 웃음> 삼겹살. <웃음> 야, 좋아, 야, 대박. 좋아, 좋아 야. 삼겹살 맞추려고 했던 거잖아 아, 아, 맞아. 맞아, 대박 너는 삼겹살 좋아하잖아 <웃음>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웃음> 너무 놀래던데 <웃음> 야, 야, 근데 어떻게 갈매기 조절이 있는 여기로 가냐 뭐지? <웃음> 신기하다 여기서 쏠게, 여기서, 여기서 어, 나편이으니까더 난... 무서워, 더 어려운 거 같아 오, 나도. 응, 맞아, 맞아, 더 어려워 맞아, 꽃당신 맞춤 인정 우와, 우와 음? 어? 아니, 선, 선, 선이면은 이거 원래 맞아, 선은 선이면은 원래 어, 들어간 걸로 해주거든요 맞아. 선이에요, 선, 선아 찢었네, 찢었네 와, 찢었네 나어스 아, 나이스, <웃음> 태어나. 나이스. 와, 태어나. 태어나. 야, 꼬수 씨, 50g이면은 우리 코에 한 점씩 붙이면 되겠다 소시지 하면 되는데 아저또 음료수 할거같은 느낌이 혜가 음료수는 이제 됐어 알죠 소세지소세지 우리 3 l 까진 가지 말자 소시지죠? 어. 아, 진짜 음료수 누렸다 아, 아 소세지 돌리려고 했는데 빗나갔네 빗나갔지 아, 고기 몇 그램이에요? 고기 몇 그램이에요? 150g 2인분도 안돼 2인분, 되네. 2인분 만들어주세요 소시지, 소시지 소세지소세지한 접시로 가득 담아주실 거예요 아, 잘한다 잘해, 잘해 총, 저희가 얼만큼 땄나요? 나 괜찮은데? 맞네 괜찮네. 야, 그럼 우리 점심 많이 먹었잖아 좋다, 좋다 자, 나 탄산 그 고기 굽기 전에 많이 먹으면 배안 고플 거야 자, <웃음> 아, 저희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웃음> 네. 네. 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두두 the... 번째 게임은 공황꽃이 피었습니다 아, 쉽지 오, 귀엽다 <웃음> 보다뭐 아... 없겠지? <웃음> 아! <웃음> 고생했어요 형 고생했다 물건값이 뺐다 뺐다 뺐다고 끼워도 된다고 끼습니다 야 재밌겠다. 아, 다 죽이겠습니다. <웃음> 무서운데요? 좋아 좋아. 네. <웃음> 여러분 맞아갖고 리스폰하러 일어섰는데 속이 없어요. 아 네. 네자 그리고 저희 일단 이렇게 팀을 골라야 잖아요 다섯 <웃음> 분이 갈비갈비해서 가장 먼저 1등 하시는 분이 팀 맘대로 소환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가위바위보, 보 아, 오케이 안경에 그 방금 방방 바꿨잖아 무슨 말이야가위바보보가바보보 오케이 마지막 이지 이렇게 쳐줘요? 어? 그냥 그런 아에요한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이상! 가위바위보, 아이상! 오케이 자, 고릅니다 저를 내면. 뽑을 수 있는 영감가저 진짜 어. 맨날 새벽 몇 시까지 지금 일단 태양이 고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나온지더고릅니다 범위에 고르겠습니다, 범위에 <목소리> 고르겠습니다 <목소리> 왜냐, 진짜 우할수 있어, 야, 야! 이겼어, 야! 이겼어 야! 이겼어 이겼어 몸집이 커요, 몸집이 야, 야 이겼다, 야 야, 이건 끝났는데? 야, 우리가 그래도 어, 더 날렵해 이제 죽었어, 이제? 이제? 이렇게 두 명은 적으로 만났어야 되는데 팀으로 만난 거면 뭐, 끝난 거 아니냐? 밸런스 오버야, 야, 그러니까 <웃음> 와, 야 파이팅, 파이팅 야, 뭐야, 파이팅, 파이팅 야, 야 야, 우리도 야! 하자 우리 놔, 우리 놔 놔, 놔, 보여주자 올라야 네. 되잖아요 네 형이, 해주세요 야, 거기 대표 야, 나와 야, 파랑대 빨강이네 아니 너가, 너가 해라, 너가 대한민국 아이가 아, 저는 음, 가이바이보 1대1은 진 적이 없기 때진국가이바위보 쳤어요? 쳤습니다 <웃음> 저쪽이 나은 거 같은데 어, 저희가 위쪽 하는 게 낫죠 어, 어디 어디가 네, 위쪽, 저쪽이 저쪽, 저쪽이 나은 거 같은데 위? 저기? 우리가 이쪽에서 시작할까요? 쪽이나네 저희 저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웃음>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웃음> 뭐야? 벌써 승리의 냄새가 난데 허허허 <웃음> 수빈이 형 어? 그냥 가, 달려가서 누를래요? 총누고 그러자 그러죠 뒤에서 혹시 쏴줄 수있나요너 네, 네. 일로 와, 나 일로 갈게 위협사격이라든지 어. 너 일로 가면 내가 일로 갈게 네. 야, 각자 신영 각자 신영 제가 업무 사격 해줄게요 나 업무 사격 해 나 오른쪽으로 빠질래? 네 이쪽으로 빠져서 사기 내차 네, 바로 이쪽으로 빠지게요. 돌아가 휴닝카 맞았어! 휴닝카 맞았어! 아, 이란... 아, 야 이거 어떻게 나가냐? 나 나가지 못하겠다 야 이거 어떻게 해? 자, 리스폰! 리스폰! 저 리스폰 와우, 범규 사격 실력 좋고요 예, 서러 부렸다 우리가 이긴 거지? 야, 무서워 오 oh. oh. 에카이가 아프냐? 음, 그냥, 그냥 그래요 <웃음> 야, 안 무섭냐? <웃음> 네? 나못 나가겠어 <웃음> 나 그래서 뒤에 내가 그냥 다싸주자 <웃음> <웃음> 너무나 잘하는 건 내가 네? 한대도안 맞았어요? <웃음> 좀 맞았어요 <웃음> 저요? 저 거의 한 발도 안 쐈어요 그냥 맞으면서 돌진해가지고 너눈 너무 그러니까. 억울해 보여 저 어차피 맞아도 상관 없으니까 형, 그냥 뒤에서 e y 할래요 o w are 따라 u How 뭐, 여기 숨어서 h o 한다 r e 너 따라다니면서 내가 그냥 같이 쏘고 a 가 죽으면 그냥 뛰쳐나가 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 o 그그 그 형이 먼저 출발하지 말고 응. 그 사람 한두명 정도 다운되면 그때 뛰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세명에서 같이 움직일래요? 안 흩어지고 다 같이 그냥 오래를 가다한명 쓰러지면 은 응. 나가고 한명 계속 달려가고 이렇게 셋이 세 방향으로 한명 가운데 양옆로쫙 퍼져서 가지한 명이 안 맞는 사람이 가 돌진해서 눌러버려 제가 중앙으로 갈게 그냥 안무서워도 그냥 일단 돌진해볼게 아, 나 지금까지 너무 쫄아 있었어요 근데 무서워 네, 괜찮아요, 맞을 만 거든요? 저기서 문화상품권을 찾았는데 이건 뭐예요? 산 <목소리> <목소리> 축하합니다 <웃음> 앞에 준니가 대표를 불어 뭐야 뭐야 준비해 주신 것봐 뭐야 뭐야 그럼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투두에서는 진짜 저희가 별로 모습을 안 꾸미고 멤버들이랑 같은 스태프분들이랑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웃음> <웃음>